사이비 종교 욕은 신나게 하시는데요. 정치 쪽 가면 그게 사이비 종교라는 걸 인식 못 하시고, 이렇게, 그, 또다 별, 별개의 어떤 장으로 여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이 인간의 종교 현상이요. 여러분, 이 종교 현상이 뭘 만들어내죠? 종교 현상이. 왜 부처님이, 부처님이 만드신 철학을 자명하게 공부를 하면 되지? 그냥 철학. 철학으로 받아들인대데왜 종교가 됐을까요? 부처님의 진리가. 너무 자명한 진리를 접하다 보니 믿는 마음. 빠심이 생긴 거예요. 빠심. 그게 신심이죠. 빠심이에요. 좋은 의미. 빠심을 나쁘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나쁜 거는 광빠심이라고 할게요. 빠심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팬덤이에요. 팬덤 현상이 일어납니다. 팬클럽. 부처님 팬클럽에서 신앙심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종교 별개고 정치, 경제 별개인 줄 아시죠? 정치는 팬덤 없으면 됩니까? 팬덤이 형성돼야그 정치 세력이 힘을 얻죠. 똑같아요. 지금 팬덤 만드는 게 지금 앞으로 이뭐 물질 문명에서도요, 경제 쪽에서도 최고 강건입니다. 내가 이 물건을 판다. 이 물건 팔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팬덤을 만들어야 돼이 물건의 팬덤, 우리 기업의 팬덤을 만들어야 돼요. 물건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팬덤, 종교적인 이 마음을 요 경제에서도 활용하고 정치에서도 활용하고 종교에서도 활용하고 그러니까 종교가 조금만 그 진리를 다루지 않고 팬덤에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장사꾼이 되고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정치 얘기를 마무리 짓죠. 정치 니네 왜그 여기 정치 강의 오늘 하는 거 아닌데 정치 얘기를 하느냐? 중생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고, 고등 침팬치의 마음, 정치 경제, 문화, 문화는 또 어때요? 아이돌들 팬덤이 없으면 아이돌이 버틸 수 있습니까? 팬클럽이 없으면 펭수도, 팬 수도, 팬 클럽 있잖아요. 팬클럽. 이 팬덤을 못 만들어내면요 지금 먹힐 뭐수 없는 시대고요. 특히 유튜브가 주도하는 지금 사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팬덤을 구축해야 됩니다. 어쩔 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빠라고 그 무조건 뭐 비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광빠가 되면 어떻게 돼요? 비양심 팬덤이 구축되면 거기는 사입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입이가 그 팬덤들이 양심 안에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갖고 있을 때는요, 그거는 건전한 빠라고 해주자고요. 비양심적인 빠가 되면 어떻게 되냐는 게 그게 사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신앙심을 갖고 지들끼리 뭉쳐서 온 국민들한테 미패를 끼치고 있으면요. 그게 광빠죠. 광빠. 광파. 그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아니 삼성하고 어플도 그 빠들끼리 싸움 얼마나 치열했으니까 댓글 가면 항상 논쟁 벌이고 있고 서로 비방하고 그게 민폐가 되죠. 그럼 비양심... 비양심 바로 흐르는 거예요. 자정 작용을 근데 비양심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양심적인 그런 바들이 등장하더라도 스스로 자정 작용을 갖고 있으면 거기는 건전한 바고요. 그러니까 종교, 정치, 경제 이런 문화 현상을요. 다 다른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